햇반 하나 돌리고 참기름 간장 넣고 계란 후라이 얹어서 그냥 입에 쑤셔 넣고 싶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손에 살이 많아서 그런지, 철봉에 살이 접히면서 상당한 고통이 온다. <웃음> <웃음>